안녕하세요. 푸드박스입니다. 오늘은 제가 통영에서 택배를 하나 받았어요. 얼마 전에 아주 특이한 물고기가 하나 잡혔다고 해서 제가 이제 이걸 받기로 해서 받았습니다. 이건 홍해삼이에요. 이거 홍해삼이 오늘 주인공은 아니고, 네, 다른 물고기인데 이게 정말 특이한 거거든요 보통 이제 제주도 쪽에서 많이 잡혔다가 이제 남해 쪽에서도 잡히는 그런 생선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만큼 수온이 많이 따뜻해졌다는 그런 이야기겠죠 자 이거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근데 이거를 열때는요 조심조심 해야지 돼요 제가 지금 제가 손을 이렇게 살살 잡죠 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독이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여기 한번 비주얼을 이제 보도록 할게요. 네, 숨게. 숨기... 사보벌하게 생겼는데 이거 이름은 솔베감팽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솔베감팽 아마 수족관이나 아니면 뭐 tv나 뭐 다른 제 영상에서 좀 많이 보인 그런 생선 중에 하나인데 제가 좀 백과사전을 찾아서 봤어요. 자 먼저 이제 쏨뱅이 목에 양볼락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양볼락과 고기들이 좀 맛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는 서식 지역은 제주도 남부해안 이렇게 됐는데 이거는 지금 통영 앞바다에서 잡힌 거예요. 그래서 어, 이제, 많이, 이제, 위로 올라왔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생긴 건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라이언피쉬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좀, 아주 예쁘게 생겼죠. 근데 생긴 거하고 다르게, 좀, 이렇게 좀 살벌한, 그런, 음, 생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거 말의, 그, 어원은, 이제, 순우리말이에요. 그래서, 쏘다라는 뜻하고, 뭐, 사납고 걸칠다라는 그런 뜻, 합쳐서, 쏜배 간푼이었는데, 이제, 좀, 이렇게 변형돼서, 쏠배 감팽이 되었다, 뭐, 이런 이야기고요. 여기는 독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어, 죽지는 않지만 뭐 심하면 죽을 수도 있다고는 나오기는 하는데 굉장히 아픈 그런 독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이 솔베 간팽이 좀 이렇게 교란종 이런 식으로 이제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이유가 다른 이제 천적이 없어서 다른 물고기들다 잡아먹고 이제 개체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난대요. 그래서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바다 낚시를 하는 데 있어서 이제 라이센스 같은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걸 잡을 때는 라이센스가 전혀 필요 없이 닥치는 대로 잡는 거. 그리고 뭐 작살 대회를 열어서 많이 이제 잡아서 없애는 이제 그런 음, 캠페인 같은 그런 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멕시코 같은 경우는 이제 스킨스쿠버 하면서 이거 예쁘니까 이렇게 사진 찍고 나서 그 다음에는 다 잡아다가 죽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건 이제 여러 가지 요리로 한대요 이렇게 굽기도 하고 또 포를 떠서 이제 구워 먹기도 하고요 스테이크 같은 튀김 형태로도 또 요리한다고 합니다 근데 한국에서는 요거는 이제 먹는 방식이 좀 까다롭죠 비주얼도 안 좋아서 이렇게 보통 잡어 그래서 이거는 가치가 없어요. 이제 수온이 좀 많이 올라서 이제는 좀더 자주 보이는 생선이 아닐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완전히 살벌하게 생겼습니다. 근데 이제 독까지 있으니까 조금 더 무서운 것 같아요. 예, 독은 이제 단백질로 되어 있대요. 서 열을 가면 쉽게 파괴된다고 해요. 그래서 쏘였을 때 이제 따뜻한 수건 같은 이제 온찜질을 하면은 이제 통증이 완화된다 라고 합니다. 익혀서 먹을 땐또 괜찮겠죠 당연히. 끓여서 없애버리니까. 근데 참 맛이 어떨지 궁금해요. 생긴 게 이렇게 생겨서. 자 이제 이 녀석을 제가 혼내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도 안전장치를 좀 해야 되니까 불에 약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시로 토치로 아니면 자 이렇게 해서 다한 다음에요 이제 지느러미는 다 잘라냈어요 자 아, 여기 가시가 숨겨져 있습니다. 이런거 굉장히 조심해야지 돼요. 네 결국 제가 이겼습니다. 자 이제 손질을 할 건데 생각보다 이렇게 살은 많이 나오는 것 같지 않아요? 지금 3분의 1이 그냥 대가리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 대가리는 진짜 맛없게 생겼어요. 그냥 버렸습니다. 요거는 이제 구이로 만들 거고요. 자, 근데 제가 손질하면서 뭔가 좀 이상했어요. 이때 자꾸 칼이 안 나가고 진행시켜. 네, 근데 일단 진행을 어, 계속 했는데 네, 뒤에도 좀이따그 아, 이유가 나옵니다. 살짝 그 기름기가 살짝 있어요. 그리 가운데 가시는 핀셋으로 뽑아줬습니다. 네 이렇게 보니까 비늘을 안 쳤어요. 저는 비늘을 친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계속 칼이 걸려가지고 손질이 잘안 됐던 거예요. 자 이제 싹다 정리를 하고요. 이제부터 바로 이제 썰어 보도록 할게요. 한쪽은 제가 구웠어요. 껍질 같은 경우는 조금 많이 좀 질긴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기름이 살짝 돌죠. 이제 뱃살 부분도 이렇게 보면은 뭐 기름이 과하거나 그러진 않고 좀 적당하게 있는 게좀 느껴지고요. 그래도 이제 통영에서 오느라고 좀 이제 강제적으로 그렇게 이제 숙성이 된 거라서 조금 두께감이 살짝 있게 네, 썰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됐고요 아까 전에 그 턱에 턱밑살 가마살 있었잖아요 이제 요거는 이제 기름 둘러가지고 거의 튀기듯이 구웠습니다 그 지느러미 있는데 꼭 아귀, 이제 그 지느러미 같이 이제 됐어요. 자 이제 먹어보도록 할게요. 네, 이게 위판을 받아서 통영에서 받은 거라 일단 강제적으로 다 숙성이 됐어요. 그래서 좀 부드러운 음? 어, 그런 편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좀 많이 쫄깃거리는 것 같지는 않다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이거, 이건 제 추측입니다. 자 근데 이따 맛이요. 맛있어. 네, 감칠맛이 아주 훌륭한 편이에요. 기름이 많지 않아서 약간 담백한 그런데 이제 은은한 단맛하고 이제 착 붙는 그런 감칠맛이 있어요 그러니까 먹자마자 아 이거 정말 맛있다라는 생선 생각이 드는 그런 생선 회였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균형감이 밸런스가 굉장히 좋은 그런 생선이에요. 게 불맛 요건 낸 거잖아요. 그래서 요건 또 다른 풍미가 있어요. 아까 전에 제가 식감이 살짝 부드럽다고 했는데 껍질이 있으니까 살짝 재미있어지는 이제 그런 식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버로 취급돼서 사실 버리는 그런 생선이잖아요. 근데 이 정도 마시면 거의 주워와야 되는 그런 생선입니다. 기회가 되면 꼭 한번 드셔보시는 거 추천을 드려요. 근데 요거를 또 잡아서 없애야 한다는 게 아주 좋죠. 에요 어쩌면 오늘의 하이라이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이제 워낙 이 부위가 자체가 좀 맛있는 그런 부위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게 이제 뭐라 그럴까 기름기도 살짝 이 부분은 조금 더 있고요 그러니까 등살보다는 그리고 이제 식감도 좀더 좋은 그런 부위이죠 우와 예 네. 거의 맛이 음. 미쳤습니다 정말 맛있어요 깜짝 놀랐어요 이야, 이건... 너무 맛있습니다. 진짜 맛있어요, 이거. 예, 구이로 먹는 게 대박. 그러니까 어... 그 외국에서 이거를 스테이크라고 구이로 서 먹는 그런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담백하면서도 아주 고소한 그런 음... 맛이 있어요. 절대적으로 강추하는 생선구이입니다. 그래서 이제 생선회가 있잖아요. 이거 한번 이제 한쪽만 살짝 이제 구워봤어요. 한쪽은 반만 익힌거니까 반쪽은 회라고 보시면 되는거죠 마치 타다키 하듯이 야, 이것도 맛있어요 이건 이렇게도 먹어도 맛있고 저렇게도 맛있는 생선 같아요 생선 좋아하는 저희 집 댕댕이가 이거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저희 강아지도 안 먹는 생선이 있는데 그 냄새나는 물숭어 있죠 네, 그거는 안 먹습니다 저번에 줘봤는데 그건 절대 안 먹더라고요. 네, 제가 먹어본 생선은 거의 다 먹어본 그런 강아지예요. 네, 오늘 그 독이 있는 그 솔베감팽이라는 생선에 대한 리뷰는 여기까지 했습니다. 이건 뭐 잡아서 없애는 게 좋다고 하니깐요 기회 되시면 꼭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려요. 다음에 또 봬요.